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 파이 코인에 대한 어, 개발 속도가 어, 정말 느린가, 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냥 어, 조급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 주제로 한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코인은 총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어, 에이다 코인이나, 그 다음에 리플, 그리고 클레이튼, 요세 가지를 한번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첫 번째, 어, 에이다, 어, 크로다노, 어, 아, 카르다노 코인. 어, 이거는 총 발행량이 450억 개를 발행했습니다. 어, 파이코인과 비교하면은 550개 정도가 적죠. 아 어, 퍼블 블록체인 플랫폼이구요. 어,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이제 그 작업 증명 방식에 대비해서 지분 증명 방식 프로토콜로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개발이 될 때부터 그 비트코인 채굴 방식에 대한 친환경적이지 않은 채굴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 코인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한때 2021년 5월 달에 시가 총액이 4위까지도 기록을 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한참 시끄러웠죠. 어, 에이다 코인의 시장 진출 히스토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총 다섯 개 구간으로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해당 자료는 그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뭐 위키피디아나 어, 나무위키 뭐 이런 데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에이다는 2015년 어,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먼저 만들었고요. 어, 2015년도 ADA 코인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코인도 보면 어, 다른 여타 프로젝트들과 같이 어, 모두 자금 확보를 위해서 ICO라고 하는 것을 다 집, 어,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된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가격적으로 보면 ICO 토큰 프라이스가 0.0024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어, 1185원 정도였고요. 어, 판매 가격을 보면 개당 2.8원 정도에 팔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총 토탈 발행량이 450억개인데 여기서 Available for Token Sale이라고 되 있는 57.6%라고 되 있기 때문에 약 260억개를 어, 공개 판매를 한 거죠. 어, 이를 통해가지고 자금 확보도 꽤나 이제 된 거죠. 어, 여기서 끌어들인 자금이 약한 780억 정도 되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 2015년,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기에 보면 총그네구간에 어, 나눠서 캐화시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 좀 되어 있는데 어, 단계적 캐화시를 진행했다. 자, 이는 첫 번째 때 이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오류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어, 실제 불일치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 개선을 해왔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 점진적으로 KYC에 대한 요구 조건 강화나 이런 그 보안 필요성이 좀 강해져서 어 자체적으로도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온 것도 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좀긴 기간 동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KYC를 진행을 한 것도 어좀 눈에 띕니다. 어 코인은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17년 10월 달에 카르다노 메인넷의 네이티브 토큰인 ADA 코인을 최초 상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개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어, 그 이후에 2019년 9월까지 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DApp이 구축이 됐고요. 디파이나 게임즈, 마켓 어, 등의 어,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제 DApp 생태계 확장을 이제 노렸습니다. 어, 약 73개의 DApp이 확인이 되는데 d a 레이더를 통해서 보면 어, 탑 30개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초안을 잡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부터 진행을 해서 어, 시장에 진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점을 계산을 해보면 약 2.8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파이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어, 개발 속도가 어, 어, 시장 진출하기까지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가격적인 변화를 좀 볼게요. 어, 2018년도에 이제 그 기준부터 해서 현재까지 가격 변동 현황입니다 어, 초기에 진행이 됐을 때 0.5달러 정도로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고 어, 과거의이 시점은 아무래도 코인이 아주 활황 이었을 때 였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2.5 달러를 육박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0.4 달러로 원복이 된 모양새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리플을 보겠습니다 어, 리플은 총 발행량은 천억개구요 파이네트워크와 동일한 어, 양이죠 어, 리플 토큰은 애초에 만들 때 어, 은행들 간 자금 송금 프로토콜을 위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어, 제한적인 프라이빗 프로토콜이구요 어, 한때 2018년 11월 달에 시가총액을 2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던 코인입니다 어, 리플의 개발 어, 진행 현황 시장 진출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어 이것 또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어맨 처음에 2004년도에 이그 개발자가 리플페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이때 만든 목적 자체가 어 리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은행간 자금 송금을 위한 어 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근데 이때는 암호화폐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한참 이제 이슈가 좀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니 리플도 어, 2011년 5월달에 XRP 원장 개발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어 비,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낭비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비트코인의 채굴 어, 방식은 아무래도 그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고성능 장비를 통해서 전기 효,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방식으로 이것 또한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어,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행이 들어갔는데, 어, 그 이듬해, 어, 다음, 어, 그 1년 후에, 2012년도에 이것도, 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해볼 때는 약 80억 개 정도를 이제 코인을 이렇게 여기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보면 좀 그런 기사들도 있긴 있던데, 어, 위키피디아에서 나와 있던 거는 미국 최대 벤처 투자사 앤드르슨과 구글 벤처로부터 투자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300억과 350억.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센텐더, 어, 어, 이노벤처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도 400억을 추가로 또 다른 기사에서 보면 더 이렇게 확인 어, 모금을 투자를 받았다라고도 되어있어. 이때 당시 제 판매, 어, 금액으로 해서 100억 원 상당을 자금을 확보를 한 거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어 바로 이어서 2012년도에 xrp 코인 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최초 상장 시점이고요 그때 공개 거래가 시작이 된 셈입니다 2013년도에 리플 랩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고 2022년 9월 달에 어, XRPL이라고 하는 재단 출범을 했고 여기에 또 투자적, 투자로 투자또 650만 달러까지 투자를 유치를 받았던 어,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점이 아니라 해당 시점부터 원장 개발 착수라고 하는 것들 이 컨셉을 잡고 나서 상장되기까지 걸린 시점은 1.1년입니다.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말이죠.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2015년 2월달에 0.012달러로 시작을 했고 점진적으로 계속 크게 대폭 올랐던 때가 2017년도에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화랑기 때또한 1.5달러까지도 갔었다가 어, 현재는 지금 0.4달러 어, 밑으로 이렇게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총 발행량, 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2억 개씩을 추가 발행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 카카오가 만든 어, 퍼블릭 블록체인 코인입니다. 어, 2021년 6월 달에 바이넷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어, 시장 진출 히스토리를 보면, 총 5개 구간, 2017년에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어, 카카오가 이때부터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안을 어, 짜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클레이튼의 자체 테스트 넷을 시범 운영을 어, 하게 됩니다. 어, 18년 3월달에 테스트 넷을 어, 하고 나서 출시한지 출시를 발표를 한지 6개월 만에 테스트 넷을 약 7개월 동안 운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5월달에 어, 다음 어제 그 진행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로 일종의 시드 판매 어 일종의 ICO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때 3억 어, 달러를 이제 유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천만 달러도 어라 어, 어 9천만 달러 정도를 자금 확보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어, 다음 달은 2019년 6월달에 오픈 메인넷을 19년 6월 27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달에 어, 국내에서는 어, 좀 규제로 인한 것들 때문에 국내 상장을 피하고 해외 거래소 업비트 싱가포르이나 어,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해외로 돌려서 이제 경유해서 상장이 됩니다. 어, 이때까지 지금 걸리는 시점으로 보면요, 어, 이 시점부터 해서 어, 이제 상장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2.76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보면. 어 과거에 이렇게 어 과거 데이터 2021년 이전 데이터는 138원 정도였고요 현재는 255원까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최고 2021년도까지 계속 오르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클레이튼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0.2달러까지도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어,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이제 올해 3월 달이 되면 이제 4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진행 속도는 어떤가? 어, 사실 그 느린 거 사실입니다. 느린 거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2018년도 8월에 니콜라스 박스가이 파이네트워크를 고안을 시작을 했고, 2019년 파이데이 때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은 파이 브라우저 그리고 PC 노드 개발을 했고 전송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디앱 응용 프로그램을 현재 2차 해커톤을 통해서 어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캐와시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이두 가지가 중에 제일 문제점은 이제 캐와시 진행되는 것. 어이 자체가 상당히 느린 거죠. 어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어 개발 진행 속도는 확실히 느린 거는 어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개발 진행 속도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개 판매라고 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 빨랐다고 라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네트워크가 ICO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개발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겁니다. 메인넷이 최소 3년 후니까 2022년 늦어도 2022년 연말쯤에는 어, 메인 오픈 메인넷까지도 도달을 했겠죠. 그리고 어, 비용이 많으니까 케와시 자체도 외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겠죠. 오류적인 부분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 있겠죠. 어,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ICO는 이제 그 3년 전부터 만약에 진행을 했다. 근데 파이 네트워크의 진면목을 이제 검증을 어, 못한 단계로. 단순하게 어째 보면 어, 세력가들이 투기성으로 이제 전락을 해서 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네트워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 어, 진정성에 대한 가치는 어, 못 받았을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줄 수가 있겠죠. 어, 다만 자 그러면 이 개발진행 속도도 확실히 느리고 피부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와 닿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채팅 기능도 있고 이제 모더들이 각각의 모더들이 이제 답변도 해주고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 바라는 거는 많은 커뮤니티 상에서 어 이제 뭐 런파이나 뭐 파이 체인몰 그리고 여러 제그 커뮤니티들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 미래 지향적인 언급들이 이게 오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어, 정식적으로 니콜라스 박사와의 어 이제 어떤 또는 이제 책임자와의 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는 어, 문제점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않은가. 어, 이러한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 만약에 이제 오픈메인넷에 대한 어, 시점이나 또는 KYC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언제까지는 어, 몇만명 몇백만명까지를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몇백만명 이런식으로 어, KYC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이제 어,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메인넷이 이제 공개되는 시점 목표로 잡고 있는 시점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공개적으로 어 이, 이 이제 책임자나 또는 니콜라스가 이것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그리고 또좀 독특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파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코인 상장을 목표로 만든 코인은 사실적으로 아니고요, 아니기도 하고요. 어, 현재 파이네트워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좀 달리 상장을 하고 나서 DApp 생태계를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DApp 생태계를 먼저 구축을 해놓고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어, 코인에 대한 어, 가치관을 먼저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편입하는 수준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정말 파이네트워크가, 어, 정말, 어, 제대로 된 선택이고, 그것이, 어, 제대로 된 가치로 구현되기를, 어, 희망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